응. 아니. 아니. <웃음> <응>.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연주자들 2화를 촬영하기 위해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촬영을 하는지 다들 알고 있나요? 네. 아, 잘 몰라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여러분, 지난 화에 열정적인 레슨을 해주었던 지미트린 시스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전 세계 국제 공부를 휩쓸었던 러시아 연주자분이시죠 그럼 오늘 드미트리 시스킨 연주자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콘리트 3번 같은 곡이 있기 때문에 속주는 피아니스트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한 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대생들과 프로페아니스트가 속주 대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곡 편의이 아, 이기려고 한건 아닌데, 이거 최대 좋은 모좀보여드리는데 진짜 까지 진짜 끌요 아, 한 마디까지 한마디요 와, 혜민이 가고 한번. 못하겠어 <웃음> <cold> 아, <도워야> okay. okay. okay, okay. go I'm o t g n g to go f i r o o Oh, I'm very, y i n t e n 고 e t m s t e r t e r s Okay, oh. <laughs> hey, let e train. Okay. <laughs> wow. Ready? Start. Almost. Whoa!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e a s l a s o i k e I w a n l i e I w l e I w like, a l i k s like, I e I w s l e I l i s l i k a k e a s l a s l a s e o was l e I a k e a s l a s l a s e I was e I was l s l l l l l l l l l l l 제 자, 해 파이팅. 있자, 아니, 지금은 <웃음> <aus> <lesser 웃음> <uppity> I'm a p r e s t No, I'm nervous, you know. <웃음> 많이너요많이너 네, 도요 네, 네, 네. <웃음> My turn. Same. 예. Yeah. 예. Okay, r <웃음> e <Yeah>. 와, <웃음> 와 <긴> 열전이야 이거. <웃음> 글리도못 <될>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와. 아첫 번째 라운드 지금까지 3대 0입니다 마지막 아내인 삼돌짜리 삼돌아 아아 클리포인트 클이라운이 오케이 오케이 이 let's do from from t h e t t t a t e c 여러분 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네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가 3대 0인데요 그래서 막판 게임으로 스케일이 지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기만 하는 걸로 사정을 걸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지어로야 돼. 왜요? 네. 저거. <웃음> 벌써. 살려먹어. 그, 대용이야 <웃음> 그러네. 이거 있어야 돼, 카메라? 네. 촬영. 아, 방어라. Oh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I'm cheating. I'm cheating. r a a t i s e o o a t t h o n k a h Thank you. t o o u h a n k you. you. t 야냄한 거. 안돼안 돼. 이거 애초에 참패에서 창패하지 않아요. 아, 이거 애초에 이길 수 애초에 없는 이거는... 게임이었지 안 게임이지 않았나. 문자가 다르잖아. 자, 아가락 자체가 약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웃음> 아, 어제 <웃음> 아, 하우 리프랙스 테크닉 인 버션 슬로 아, 슬로우로 <웃음> 네습 맞아. 느리게 좀 쳐야 돼. 뭐, 야, 천천히... 아, 맞아. 천천히 천천히 좀 아, 라다다라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사옥 타는게요 앞에 룰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빠르게 사옥 타는게 먼저 연주하는 팀이 있는 룰입니다. 보안내거바이바이보와 고고. 어어이었다 아까도, 아까도 괜찮 Very good quality, very good quality. Yeah. Więc, it's, also, it's also very important to, to, to keep the quality. So very good quality. Quality is the main thing, yeah. I don't know what to do. 뭔지 아 have a p o <웃음> i n i t h a i a n t t I e i n o point. a <웃음> e 레스위 다 아, 아 깜짝이야. 이긴 줄알 마지막 3라운드가 남았는데. 네, 마지막 라운드는 쇼팽 에티드인데요. 현재까지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마지막 쇼팽 에티드 라운드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 네, 룰은 간단합니다. 쇼팽 에티드 5p10의 넘버4를한 페이지 정도만 연주해주시면 되는데, 그 연주를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연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o k a y 죠그까몇 초였어요? 내가 이 있어. 아이팅 파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어, 내 게임은 쏙 뺏고 아, 기고 가겠습니다. 제가 졌어요! 진거죠? <끝> <끝> 그냥... 그 이거 하고, <끝> 3대 0 마지막 네. 아, 여러분 <끝> 지금 이제 음대생들이 기권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승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정이 돼서 이제 오늘 슬슬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네. 영어로 참패했어요, 여러분. <laughs> 네, 오늘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How was t h day? Very good, very fun. I had a <laughs> lot of fun, especially with the these chromatic uh, scales and etudes, of course, m a s t e r f l Yeah, but I want to mention that please don't play that fast when you play on the stage. Ah, okay. <laughs> this is very good to have this kind of technique, but also you have to think about music first. Uh, the main point not to play fast as fast as you can, but to play as music as you can. 진짜 이렇게 빠르신으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아 진짜 저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인공 파를 해야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해야 같아요. <웃음> 사이버로 개조하면. <웃음> 저희가 다시 무대 위에서 빠르게 안치고 그냥 음악적으로 지대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피아노 접으려고. 이거 너너너 너무 괜 너무 괜 All of you are super good. Bravo, Bravo t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디미트리 시스킨과 함께 더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여러분 너무 배채져서 풀이 죽어 있어서 디미트리 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Thank you very much guys for today's evening. It was really fun. f e r c a n yes. d i n t t r e m s a g r e s o l l a d z r a r a t e l c o m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웃음> 나인입니다 <웃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t e d States, u n i 니스 d 님께도 마스터 클래스 레슨을 받을 예정이 s u n i t e 이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고 n 리 t e 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e d s n n a 디미트리 시스킨과 유나이 피아니스님과 함께 은대생들과 리메치를 하러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아아아 둘셋 춤추는 거 봤어요? 춤추는 거. 사람들이. 네. 어떻게 춰요? 춤추는 것요 춤을 아 <웃음> 출수 있어요? 아니요? <웃음>